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아빠가 던져볼까? 오 앞으로 한 발짝만 더가면 위험해 잘했어 인트로가 좀 복잡복잡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7월 31일에 휴가 갔을 때 아들내미가 풀치 한 마리 잡았던 그 위치에서 조금 밀려나고 같은 신시도입니다 김승범님이 알려주신 그 신시도 포인트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니까 외향 쪽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오늘 이쪽으로 왔습니다 오늘 9월 25일이고 앞으로 좀 던져봐 이렇게 그렇지 애들이 누워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집어등 보고 있고 아들 안전사 할 정도로 조금 그렇지 누나보다 좀더 멀리 어, 나 이거 안 보이네 어안 보이지 잘했어 채비가 보통 한 몇천 원 하는 거 같고 케미랑 꽁치 믿게 하면 1인당 한만원 정도씩은 드는 거 같아요 저는 찐학대를 갖고 왔는데 애들 하는 거 보냐고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는 거못하지 너무 앞으로 가지 말고 자신 없어 아빠가 던져줘? 어잘봐 아빠가 안 어, 어, 어. 하고 여기서 이렇게 던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무너랑 같이 던지는 거야 어니게 이쪽으로 오도록 좀씩 원줄로 릴 감으면서 뭐 이렇게 해야지 조금 섬세까지 어, 어 괜찮아 멀리 던질 필요 없으니까 너무 가깝다 아빠가 던져줘? 내가 할 거야 그래 나 걸려도 아빠가 풀어주실 거야 어. 어오 응. 아저, 아저씨 거랑 느낀다 아빠가 던져줄게 잘봐 이게 아빠는 한 발짝을 내딛어서 괜찮은데 우리 딸은 좀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좀 땡겼다가 조금 멀리 가는 식으로 똑같은 낚시하시는 거예요. 어어 낚시? 어, 어, 뒤에 조심하고 자 이제, 이제 던져. 아빠가 던져줘? 네. 여기서 좀 해보다가 자리 빠지면 좀 다른 데로 가든가 그렇게 하자. 너무 번잡하다. 전에 했던 자리로 사자 임가. 전에 했던 자리는 지금 자리가 차 있어. 찍어 <웃음> 보이겠네? 어 보였어. 옆에 사자 잊고 찌가 옆으로 확 끌려, 끌려갔거든. 응? 음. 그래도 이, 이게 빠진거래 이게? 예? 어. 진짜? 어 어, 저기 휴게소가 있었어 자기야 어 그러네 <웃음> 그제는안 열었는데 오늘 사람 많이 오는 나보니까 없다 넓은데? 일단 이건 여기서 접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는거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 <웃음> <웃음> 수현아 아빠랑 잘해봤고 얘 지금 벌레 한마리 볼때마다 숨 넘어가 시원아 아니 한마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빠랑 자리 바꿔 얘는 지금 낚시 찌를 보는게 아니고 벌레를 보고 있어 바꿔 바꿔 당장 저리가 어? 평온한 낚시를 깨지마 12시 14분인데? 들물이 들어오고 2시간이 지났어. 야, 지금 이거 낚시, 낚시하는 게 아닌데, 이건. 땅바닥에 내려어고 그러게. 오, 물은 많이 들어온다. 어디? 어디? 갈치? 잡으셨어? 응, 잡으어한번 봐봐. 어, 저, 종이 잡았다. 어, 진짜 컸어? 오저 불빛 좀봐오 무슨 찌! 찌찌찌! 찌, 찌. 응. 찌 저쪽으로 갔네? 자 <웃음> <작고. 웃음> 엉키면 끊거임 아니 오가 왔잖아 아니어엉키임 아빠 끊어야돼 아빠 걸왜 끊엄마 네 끊어야지 저기 아빠 이쪽으로 끌었잖아 서안고속도로 교통상황은 어떨까? 그래 안 나오면 아빠 찐찐 에이 수고다 <웃음> 아빠가 놀렸잖아 아나 진짜 와 아직도 막혀있어 와 대박이다 진짜 밤새도록 이럴까? 아 웃긴거 같아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떠시랑,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 어, 어! 어. 어 그. 아, 기다려, 기다려! 더, 더, 더, 더! 아... 봐봐봐봐봐봐봐봐 이거 한참 기다려야 되나봐 어 어, 물었지? 줘봐, 줘봐, 줘봐 아지 그러니까 수심이, 수현이께 지금 지금 빨리 야해지 다시 넣 오케이 어, 한참 기다려봐, 이제 안 추워? 버텨 <웃음> 그래도 우리 입질 좀 봤어, 그지? 응. 희망을봤어 희망. 응. 봤지? 이제 수현이 것도 물거요 아빠 거보다 더 깊어. 보시라. 자세히 보시라, 이제. 수현이께 갑자기 입질이 올 것이다. 아빠가 좀 밀려놨을 때이 응. 어 왜.. 한참 기다려야 되나봐 바로 채우면 안되나봐 어 우리 아들 좀 많이 잡았어? 아니 전혀 못 잡았어 근데 입, 입질은 받았어 근데, 무슨 꽁치 엉켜 아, 어. 응. 음? 어, 음. 글쎄.. 갈치는 새우 안먹을걸? 근데 아빠가 음대로할거야시연아 졸림자 태 이거 할래? 응 애들이 되게 커졌어 조심해야돼 성태야 여기 조심해 조심해 응 소연이 잘자 성태야 조금 감아서 초리대를 내려봐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어, 가까가니 훨씬 낫지? 훨씬 낫지? 지난번에는 되게 위에 있었는데 그치? 손태 찌찌찌! 찌가 안 움직이네? 누나는 잘 속던데? 내가 계속 찌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서가지고? 어, 그랬어? 응나 주로 원래 이렇게 길었어? 응좀 짧게 해줘? 응 너무 짧으면 안 물어 난또 별로 새우들 몇개 바꿔야 돼? 엄마한테 새우 달래갖고 그 바닥에다 놓고 풀고 됐어 됐어 이 아빠가 어. 대신 잡아어어 어, 오케이 장갑 있는 데다가 리를 놔 낚싯대를 잘라야지 그렇지 그거거든 아빠 응 이거 아빠 거지? 응 야, 네게. 새우 고기 없던데? 아빠. 응. 없을 거 아니야? 어, 그래 알았어. 아빠 미끼 바꿔 줄 테니까 이거 들고 있어. 근데 또 너무 안 잡으니까 다른 미끼로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거로 해? 응. 한 마리만 끼워 줘. 여러 마리 끼워 줘? 한 마리만. 그럼 금방 없어질 텐데. 채는 건 적당히 그냥 하면 되지 않나? 네, 내일은 요 아빠? 어 아, 자리 한번 이용해보고 싶다 에이, 겨우 이거 기다린다며 무슨 아빠는 아까서부터 계속 기다렸는데 그쵸, 네. 우리 응? 네. 아빠 는누럴게요 응? 갈치신한테 갈치신한테? 아빠 이렇게 잡고 다니면 되는거지? 응 네. 바늘만 잡고 가봐 응? 나 응. 멀리 던지는거 있잖아 많이 어. 그렇게 가는 거이한 번? 이제 보니까 선태안무는거 보니까 가야 될거 같아 가야 돼? 응? 아, 돼? 어. 어, 그래그 그래. 이렇게 하고 와 조심해야 된다 성태야 응. 뭐... 엄마한테 얘기해 가자고 근데 안 문다 야안 물어 어? 왜 밀려? 그렇다고 지금 뭐 나오지도 않는데 뭐 이거 봐 이거 봐어 호래기야 마치 어? 마치 마치 마치 성태야 성태야 이랬었는데. 오, 갈치 들어왔다. 갈치 들어왔어. 갈치 나온다. 오 사이즈 크다. 자기야, 이거 사이즈 되게 크다. 갈치가 되게 커. 선태 이리 가꿔 봐. 너그 가, 갈치는 고등어야. 고등어? 응. 어. 아빠, 나 다시 갈아 끼워. 어, 자, 이, 이거 들고 있어. 있어 잠깐만. 갈치는 고등어야, 엄마 응, 새우 이런 거 쓰면 안 돼. 나는 고등어. 어, 진짜? 응. 음. 오, 고등어가 많이 밀었어. 나는 다끓였또 있어? 컵라면은 괜찮아. 컵라면? 나라면선태랑 둘이 컵라면 먹지 뭐. 자기야 4시까지만 딱 하고 가죠 4시 네, 네, 네. 한 마리 한 마리만 잡아보자 어차피 일찍 가면 굴렀으니까 병아자 그러니까 나면서한 마리 고 성태 이리 와 응? 알겠죠? 와 고등어가 잡을 줄은 꿈에도어오면못했 고등어가 아니고 꽁.. 꽁치 두 시간은 갈거야 근데 어우 되게 풀치가 아니고 진짜 어어호어 어. 어, 호래기 잡으셨어 또어오 또? 오, 오, 응. 그러니까 성태야 찌가 들어간다고 바로 채면 안돼 절대 기다리고 있어야 돼 쭉 끌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와 지금 활성, 활성도가 올라갔어 문다 물어 물어 물어 라 물어 그안네 그런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기 낚시비 그처럼 갈... 거기에다가 이걸 어, 넣는 어, 어. 거 아니야? 갈치를 연구해서 오게? 한번 그거 보고 싶어. 나 책에. 한... 줘봐 자기야. 학교에서 뭐 한번 책 이거 보게. 배, 배터리 꺾여. 뭐. 아빠 저 이거 꺼놔야돼 이거. 응? 저 이거 좀 배터리 남기하는 거잖아. 아니 엄마 끊은데? 응? 불문 좀 어때? 우린 라면 부른 게더 맛있어 상태 어지. 대꾸를 안 해주고 있어 지금까지 같이 안 먹어졌어? 응아 철도 해도 돼? <웃음> 라면 드세요 라면 응? 라면 낚시대 좀 뒤로 빼가지고 잘 두고 아빠도 라면 좀 먹을까? 네오예 어. 네, 고맙습니다 많이 울었네? 응. 응. 안 아니 우선이 목이 뜯긴거 아니야? 야 조금 아 나도 죽겠어. 근데 금방 응? 야 목이가 뭐, 뭐 익숙해져 임마 2시간까지 밀리면 어떻게 하냐? 내일 새벽에도 밀릴 거 아니야? 오늘 새벽, 새벽에 맨날 돌아다는 거지. 오빠, 오이 있잖아. 응, 며칠 나간다 그랬지? 호텔, 엄마는 집어든 갖고 오고, 송태는 미끼도 다시 지포와 끝에 이거 선택 거니까 응 여기 잡히긴 해? 몰라? 의자 안줘 아니 이렇게 하고 감아야 응, 돼? 감고서 저쪽으로 또 던지고 던지고 하는 거야 계속 던져야 되는 거예 여기 헌태야 이쪽으로 옮겨보자. 여기 코너에. 집 오는 거 꺼지면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아니 그 전에 가야지. 왜? 왜라니? 길 뚫리면 집에 가야지. 여긴 갈 때가 안 나오는데? 저기도 안 나오긴 마찬가지였어. 아 저기는 그래도 다른 아저씨들이 자르 자고 있고. 음. 그냥 갈치 큰 것들을 조금 사냥했는데 음. 집어가 되려면 집어둡히면 좀 시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 호래기 아니야? 아니야 뭐야? 이상한 작은 물고기 작은 물고기? 응 저런 거 지나갔으면 얘 이제 응 음. 약간 굴러오는 거 그리고 갈치도 오겠지 어허 호래기들은 저런 거 먹으려고 아빠 저 호래기가 저런 거 먹나? 어? 오징어도 물고기 먹어 응 음. 책에서 봤어 와 입질만 받고 한 번도 못 쪘네. 근데 네, 여기서 하다 갈 거야. 왜? 가야지. 음? 우리 집에 못 가, 잘못하면. 고속도로 뚫릴 때딱 가지 못하면 못 가. 여 응, 아니. 아빠 출근 어떻게 해, 임마. 아빠 돈안 벌어오면 너 어떻게, 학원 어떻게 갈 거야. 좋아. 응? 갈치 사면 안 야, 갈치를 왜 싸? 아빠 빈정상에서 갈치도 안사안 안 먹을 거야 아빠. 가봐도? 자기야, 아빠 가면서 갈치 사면 안 돼? 내가? 실망했구나. 에이, 뭐 실망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낚시꾼이. 야 민폐 끼치지 말고 여기 있어. 좀 있으면 갈 거야 엄마 이제. 아, <목소리> <목소리> 어, 조심해야 된다. 저쪽으로 간대. 쟤는 한 자리에서 진득하니 못해. <목소리> 내 아들이다. 진짜 진짜. <목소리> 근데 쟤가 <제> 낚시터 와가지고 <목소리> 밝은데. 아 입질은 두번 받았는데 그렇지? 응 어. 찌챕인데 음. 찌를 좀 가볍게 해야 되나봐 그리고 옆에 그잘라진아저씨 보니까 한참 기다리더라고요이 음. 발치가 심각시가 아니구나 응 음. 왜? 오. 허? 왜? 야, 그걸뭐 보여주려고 갖고 오냐. 풀치 아니야? 풀치? <웃음> 와, 야, 저기야. 어? 이건 저기다. 풀치보다 크다 이거 <웃음> 야 이건 진짜 먹을만한데? 어 야, 야, 너가 잡을까요? 약간 뒤로 가봐 너 네. 내가 저기 비닐봉지 가져올게 응와 음, 진짜 이건 <웃음> 아 아빠도 한 마리 잡고 싶다 저기, 저기 저기에 다 모여있을까? 아빠도 한 마리 잡을거야 바로 챘어? 아니, 아니, 챔질도 안 했어? 왜? 아, 도그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어?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야, 네가 어떻게 알아? 너 너도 처음 저 잡... 아, 처음나 이거. 와, 얘 진짜 오복 대박이다 진짜 얘. 와, 진짜 아들 어깨뽕 확 들어가겠네. 아우 나 인정 못 해, 자식은넌넌 오복이 엄마. 얘때 영. 아빠 조심해. 그도 조심해. 아, 이 이게 포셉이? 아 집게가 음. 진짜 와 원래 이런거 하는 집게야 근데 아빠 진짜 조심해야돼 이거 피안멈춘대매 어. 그리고 오. 있잖아 와 진짜 나와. 어떻게 묻는거야? 머리부터 묻는거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엄마 바늘이 약간 휘어졌는데? 머리부터는 <웃음> <웃음> 진심 바늘 휘어졌어 진짜 응? 응?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을까? 꽝 쳐라 <웃음> 아니 왜일대0이잖아이짜셔 <웃음> 아니 왜내 잡으면 안 돼? 왜 비춰야 또? 응난 그냥 비춰서 저, 저기로 저 갔는데 잡았어왜왜비쳤어 <웃음> 아니 간다고 했길래 내가 좀더 하고 싶었거든 야 진짜 싶었는데. 미끼 아빠가 대충 꼈거든? 응 이것마저 네가 잡으면 넌 진짜 실력자야 필요가. 싫어 일로 갈거야 또? 어 어쩩나 <웃음> 아들 물가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화이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가른 거야 이거. 네, 네, 와, 양 오르네. 아들 자세 봐라 이거 왜? 야, 아빠 설마 저기 입질도 없어 그니까 너 한마리 잡고 우쭈락이 없기다 아 왜? <웃음> 안보여 짜시야 그거, 그거 눈멍고기야 노출되기 엮기 엄마 짜샤 네. 왜는 짜샤? 너도 줘봐 지나가다 그냥 온주와서 걸린거야 그거 너 여기다 던져서 잡았어? 응저 멀리 던진게 아니고? 응. 멀리 던진다며 여기다 던졌어 여기 갑자기 바닥에 걸려요 여기요? 아니 여기 그냥 배끝 한말리라고 이렇게 아 오 앞으로 조심 야 이쪽 저리 넘어오지마 왜난 아, 그래. 바람이 그쪽으로 났네 나도 보고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바람이 그쪽으로 치, 니가 줄 날리니까 그렇지 아빠 한마리라도 잡아 치, 야 그거 <웃음> 눈번곡이라니까 저거 시적검사 한다 아이스박꺼내서 시적검사? 그래 이거 뭐지 말고 잡아봐 와, 진짜. 아이, 갈치는 빛 좋아한데. 엉키기만 해봐, 잘라버릴 거야, 아빠가. 아, 어, 왜, 진짜? 아니. <웃음> 지금 가위가 없어. 어, 저기야 포, 포세 뭐 없지? 무슨 포세? 그, 아빠, 가위 이거잖아. 어. 아, 거기 있네? 자르니 마. 아이고, 여, 여긴 안기 좋구나. 음, 내가 훨씬 더 편하다. <웃음> 잘랐어 한번 등도내게더 밝은데? <웃음> 수식물좀 깊게 해볼까? 어? 뭐? 어. 어? 와 물질 받으셨어 저저저 어, 저, 저. 저, 저, 저, 저. 아니 지금 찌찌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저, 어, 완전히 사라졌어, 저 봐봐 저저저 저, 저, 저 아저씨 고수야 저 봐, 저렇게 잡으시더라고. 한참, 우와. 어, 그러니까, 어, 물고 늘어질 때. 네. 제일 잘 잡으셔. 그러니까, 난 그걸 몰랐었던 거예요, 이렇게. 입질을두 번을 받았는데, 쑥 네. 들어가자마자 탁 쳐버렸거든. 요 네. 근데, 옆에서 하시는 거 보니까, 찌를 끝까지, 안 보일 때까지 끌고 들어가도 한참 기다리시더라고. 네. 어이, 성태야, 엉켜서, 가옥가옥가옥가옥가옥 네. 빨리, 빨리, 빨리. 어, 오, 됐어. 둘쪽으로 정면으로 해야되겠다 그쪽에 음, 줄이 음. 엉킨다 나도 저만큼 저기, 저기 저기만큼 아니야 갈치는 회유성이라고 막 돌아다니는 녀석이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는거야 아니야 저기만큼이다 어휴 저도 한마리도 마리, 못 잡았지 와 진짜 뭐한 열마리도 아니고 한마리 잡고 진짜 <웃음> 봤지 잘난 <잘나전> 좀무작위게 <무지하게>, 짜식 <웃음> 오우 뜯어보셨어 오, 진짜 오, 갈치다 크다. 크다. 풀치가 아니야 갈치지 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웃음> 어? 왔다 왔다 보이지? 응, 보이지 내려가, 보이지? 내려가, 내려가. 어. 네, 내려가지 내려가지 응. 그렇지 그렇지 아빠 잘했다 아! 어. 아 진짜 이거 <웃음> 안 치셔 어? 안 치시잖아 가만히 아니, 아무튼 수심은 찾았어. 수심 찾았어? 응. 치가 쳤어. 치지 마선. 20. 어,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려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 기다려. 기다 아, 다다 기다려. 기다기다려기 아, 아빠도 못 기다려서 놓쳤어. 안 거야. 가만. 가 감아! 감아! 어이 잡았어 얜 아싸 못 잡았어 아아아못 잡았어 <웃음> 아이 꼬시다 짜자더기다리지아 음. 그래도 뭐, 뭐 치는 것도 재밌네가 친구한 색깔이 기다려. 같이야 나랑 친구하자 그치 렇입 입질 받지 자기도 와 근데 계속 계속 봤는데 안되네 미끼를 갈아볼까 자기. 챔질? 그냥 살짝 갚는거야? 그냥 가보시더라고 쭉 내려가잖아 어. 그냥 가내시더라고 챔질이 아니라 아나 챔질 안는낚시를 해본적이 없어 <웃음> 야 이거 재밌네 아들 똑같이 놓쳤네? 아 근데 하나 없어이것도경험이잖아 미시야? 3시 41분? 들 20분 있다 출발이야. No. 야마 길 이제 뚫렸어. 내일 새벽부터 진짜 길꽉 막힐 거야. 진짜? 그래. 아이 가기 전에 아빠도 한 마리 잡고 싶다 내가 잡았었잖아. 치. 그건 니네 거고. 아빠는 아빠 걸 잡고 싶다고. 자리 넘어오지 마선. 왜? 아왜내 마음이야. 어, 엉킴을 자를 거예요, 아빠가. 아니, 진짜로? 아니. 또 왔다, 왔다 아빠 이제 보이지? 응. 보이지? 왜? 기다려. 아, 기다리고 있어. <웃음> 맞아? 응, 이찔려. 근데 안 물고 들어가네? 가지고 간다 계속 오 그래 손맛이 있구나 아빠짱 아빠짱 이야 손맛이 있다, 있다? 이게 어 야 손맛이 있었어 아, <웃음> 이야 잡았어 오 어. 크다 요. 하해축 맞지 맞지? 오 짠짠 1대1이야 너와 아빠 짱이다 어 짱이지? 어 아빠 짱와 크다 이거 봉지 가지고 어와 되게 크다 어. 와 잠깐만 나도 만 보여줘 아빠 어와근데나 와. 지금 낚시대로두개 그래? 들고 있어가지고 됐다 어. 아, 이거 머리 꺾는 거라고 하던데? 왜 너... 이렇게 아니요 이거 안그러면 막 저기 돼갖고 어차피 저 어머 내도 아빠랑 크다 은갈치가 먹갈치래 아냐 똑같아 오두 마리 잡았어 오오 내일 어, 네, 저녁은 배불리 먹었어 <웃음> 두 마리는 배불리 <배분이> 먹는 거야? 응큰 <웃음> <오, 웃음> <크잖아. 오, 오, 웃음> 죄송합니다 조심해 죄송합니다 <웃음> 야해치긴마 아들 해치는 아빠가 어디있니? 응보 인가인 알지? 응와 음. 근데 손맛 좋다 와. 아빠도 이제 이 손맛을 알겠지? <웃음> <웃음> 야 진짜 아빠가 원래 이런 취급 당한 사람이 아닌데 <웃음> <웃음> 그러나, 재밌다 아들 손맛이 짱해야 하는데 어, 지금 막막 막 피딩인가봐 이건 배운게 아니야 내가 배웠어 엄마 그렇지? 응 내가 배웠어 사람 겸손해야 돼, 인마. <웃음> 어? 아, 이게. 아니, 저기, 아까 저 사장님 찌하고, 계속 음. 척 쪽으로 가더라고. 음. 그냥, 그냥 감았더니 걸려있나봐. 음. 바늘을 깊게 삼켰네? 근데 바늘 빼다 보니까 주둥이 여기 있는데 딱딱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봐. 난 한, 다시 던질래. 아빠 다시 던질 거야. 아니야 캐스팅만 하면 잡지 아니 아니 제, 제가 엉켜 상태 응. 미끼 없다 어? 아 귀찮아 아니야 지가낄수 있어 그래? 니가 의자 뒤로 해가지고 왔다으로 껴봐 그럼 <웃음> 니가 <웃음> 뭐냐 이게 진짜 아들 미끼도 낄줄 알아? 그럼 아까 잠깐 아 미끼 스스로 낄줄 아나 보지? 아들 바늘 조심해야 된다 음. 나다 벌써? 응. 벌써? 빠른데. 우와 또 잡으셨어. 와. 와. 어, 근데 갈치가 생각보다 손맛이 있다 이게. 응 그거 어. 아빠는 보여? 응? 아니 어? 반사돼 가지고 은색이 확 보였어. 아빠가 낚시는 못해도 시력은 좋아. 낚시는 못하진 않아. 아빠 시력. <웃음> 웬일이래? 그건 맞지. 와, 진짜 아들 어복은 아빠 따라갈 수가 없어. 어디? 여기. 오. 여기. 여기. 아, 잡으시는 걸 여기. 봤어야 되는데. Yeah. 그래. 이야. 자연산이 자연산이지. 자연산. 저, 저, 저, 저, 또, 또, 또, 또 잡으셨어. 이거 있길래. 빨간색. 어. 찌가 갈치가 물고 확 들어가는 게 아닌가 보다. 응. 어. 뜨고 아니야 나도 보자 보니까. 음. 이게 갈치가 넉넉치가 않아 해보니까. 진흙 낚시가 아니야? 음. 어요. 자 보이지 보이지. 동지야? 아빠도 살짝 끌어줬어. 아 이걸 낚싯대를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목소리> 갈치가 살아 있는 거에 저기를 하나 봐. 음. 그 낮에 살짝 낮에 끌어주니까 톡톡 치더라고. <웃음> 응 음. 액션. 액션 맞아 액션 레디 액션 하듯이 미끼가 있나요? 먹었네요 음. 바로 먹어버렸네요. 음. 저기 그냥 내려. 너한 마리 잡지 마라. 응, 어, 베일. 또 잡으셨어? 선수시네요, 선수, 완전히. <웃음> 와, 사이즈 좋으니까, 진짜 잡을만 하다. 저, 저, 저, 저. 잡으셨어. 고봐, 참질하시네. 자기야, 자기야. 자기 기다려, 기다려. 풀어, 풀어줘, 풀어줘, 풀어줘. 자, 살살 끌어봐. 어허, 어. 아이고, 이건 풀치다. 큰 놈들 빠지고 작은 놈들 들어왔나봐 성태 왔지? 형내 엄마가 데려다줄게 다시 낚시 그만하게? 아니 성태야 한 마리 니네 걸로 더 잡았어 여기 있잖아 어? 진짜? 어? 응. 뭔데? 어? 뭐? 거짓자? 아니? 아씨 너 입질 받았는데 너 엄마가 막 놓친다 아들 이거 이거 이거 너무 가까이 있 안되잖아 응. 이거 가물게 가먹, 어 좋아 또 왔어 니꺼 어, <웃음> 네 아빠 응? 뭐해 재밌다 야이 집에 못 간다 이제 어? 집에 못가 왜? 안 가? 아니 또. 왔어 또그렇지 또? 아이고 왜? 아 놓쳤어 아니요. 놓쳤어 아들 아 괜찮아 뒤는다포있 뒤에는 있어 말이야 부자지간 재밌네 이 애가 아직 어르세요 얼마나 재밌 부자지간에 그렇게 프좀 못하고 아 <웃음> 응? 응? 엄마 지금 그거 몇 마리야? 아 3마리야 진짜? 응아들걸로한 마리 잡고 입질 한번더 받았는데 못 건졌어 아 괜찮아 근데 많잖아 3마리면한끼 먹겠다 그지? 한 끼? 한두 끼? 봐봐 이쪽이 윗짝이 옆구리 있고 윗짝이 옆에 있고, 온다 온다 기다려주면 되는 거지? 끌고 간다 그지? 끌고 오잖아 여기까지 지씨가 끌고 오는거야? 응 어. 먹고 도망갔나? 아니다 오빠 있지? 응 이필 응. 응. 하고 있어 오오 어! 이야아 참야 봤지? 점프 <웃음> 날야 <웃음> 진짜 날치가 아니고 날치였어 <웃음> 아빠 나도 아빠 자리에서면서 같이 어, 그래 그래 바꿔줄게 내가 나도 여기 살겠다 아니 아니 거기는 안돼 어. 거기는 위험해 어 <웃음> <야, 웃음> 진짜 <웃음> 엄마가 위험하다고 했는데 위험하다고 <웃음> 어저 <웃음> 가보셨다 오 아빠가 놓친 거고 진짜 오우 진짜 크다 저건 아 놓친거 대신 잡아시랬다 <웃음> 시장 사이즈요 형태야 제발 위로 올라와 놉 nope. 대신에 흥분하지 않고서 아들 응? 조심해야돼 응. 와 입길이 이 막아와 지금 명? 야 큰일났네 집에 가야되는데 큰일난건 <웃음> 아니겠지 큰일났지 인마 아들 보니까 여기서 조금은 던져야돼 이렇게 던져야돼 어 오케이 그거야 그거 앉아 앉아 앉아 아앉야야야야 <웃음> 야, 야. 바로 입 줄은다 와 아빠 나랑 자리 바꾸면 안돼? 아니 <웃음> 그건 안되지 짜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자 와. 아! 아, 차 왔는데. 아니, 뭐, 얼마나 더 인내를 해야 되는 거야? 와, 초보는 진짜 운다. 아들, 아빠 자리로 가. 얼마나 더기들어야 되지? 살살 끌어가야지, 살살. 아들, 이거를 그냥 하면 안 되고, 조금 멀리 던져야 된다니까, 저렇게. 저런 식으로. 응. 아 옆으로 던지는게 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떤 방향이든 다 던질 줄 알아야 돼 뒤로만 해서.. 만 그렇지! 그것도 괜찮아 하면 이게 무거우니까 찌 있는 데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서겠지? 와 이거, 이거 만만치 않구나 진짜 갈치 날른 것도 보고 뭐 험한 걸다 보네 아 아빠 두 마리 연속 놓쳤어 또 왔어 입질 이번에 안 놓칠 거야. 와 근데 왜 아빠만 잡히지? 응? 지금 여, 여기 고기가 들어온 거야. 엄마 나 저기 또. 아빠만 잡히는 게 아니고. 몇 어? 몇오 오우 야 크다. 응, 응. 응. 오 <웃음> 오우 <웃음> 크다 이거. 오우! 와 길고커다 아빠 아빠 점도 넣으면 응. 안돼 손만 봤어 와와 나도 아빠 부럽다 부럽지 성태야? 응응아 어. 근데 이거 예쁘다 야안갈친 진짜 예쁘다 빛에다 응, 한번 비춰봐 예쁘지? 와 진짜 예쁘다 거의 거울인데? 응야 어. 이건 아? 이건 삼지 되겠다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여기요 응. 오. 바로 넣어가지고 나좀 물릴 것 같아. 아니야 안 물려. 네? 절대. 오. 오. 와 이빨. 고등어인가 이게? 아 만조 전으로 나오나 봐. 지금 장갑. 초날물인데? 나 장갑. 아빠 나 장갑. 여기 있어. 오 아빠 손만 팠어아 응. 아빠한테 에이 시샘하지 마. 헤어 플레이 하자. 축하해주고. 음. 아이 아빠는 아들 첫수 잡았을 때 되게 부러웠어 가까이는 없다 선태야아나멀리 자신 없는데 안 해보니까 자신 없는 거야? 오, 우 잘하네 이게 멀리야? 어그 정도면 충분해 아빠 거기서 많이 받, 잡았어 잡으니까 재밌다 잡으니까 아 이런 어 미끼 또 없어. 아 이게 엄마, 좀부드러 이게 미끼가. 어 엄마 가 바늘. 아니 바늘 왜나 있는 또 왔다. 왔다 왔다. 기다려. 기다려야 돼. 응. 알았어. 끌고 가네? 그렇지. 끌고 가라. 작다. 안 작다. 와, 오! 어, 어, 뭐야 이거? 어, 요왜힘안 써? 근데 와와 <웃음> <우와. 웃음> 와. 같이 와 크다 와짱 큰데 잠깐만 우와, 아파. 오. 와 비슷해 아퍼와 삼지 이거 삼지라고 하는 거야 여자 손가락에 응? 세 손가락을 삼지라고 하더라고. 와 이분 아주 살벌하게 생겼네 엄마. 엄마. 아빠. 아 응? 이걸로 주둥이네 오 저어졌어. 어 아닌가? 이걸로 주둥이를 잡아서. 어. 할까? 어 그래도 돼. 내가. 그걸로 주둥이 잡아서 해도 돼. 어. 아니 아, 아빠가 머리 꺾었어. 머리 꺾었어? 어. s a l 어 살살 끌어와 살, 살, 살살 살, 끌어오면 살짝. 되지 살짝. 살짝. 살짝. 어 살짝. 됐어 거, 거기서 기다렸다가 또 끌고끌고 해나 처음에 해. i r l good way. n o 는 t e 해 l me, Uncle. Apologies for the whole tale. You l 는 o k at 야 e 몇 마리나 잡았지? 한 다섯 마리는 넘었어 음야 이것도 진짜 겪어봐야 하는 낚시구나 이게 또 빠졌어 없어 없어? 어 아들이 한 마리 안 잡았으면 아빠 이쪽으로 안 왔을 텐데 정조가 아니고 이제 좌에서 우르르르 이렇게 천천히 흐른다 아들 이제 아빠 이쪽으로 던져야 되겠다 오 잡으셨다 오 어우 사이 좋아 또들어왔나봐 아들 집중해 아들 또 들어왔어 집중해 말시키지 말래 살짝 당겨야지 살짝 당겨 당겨, 당겨. 감모감모감모감모감모 가모. 됐어.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또또또저 뚫을거야 거야응 확인하고 다시 넣어 지금 뒷물이지? 아니 날물이야 날물? 응. 아들 미기 확인하고 있기 있어 미끼 있어. 미끼 있어 있으면 뭐해 반짝이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아니, 네. 응 그럼 다시 던져도 돼 네, 먹어가지고 저도응 그럼 네. 바꿔줘 근데 성태는 긴장하는 데 내가 더 긴장하는 것 같아. 성태 잡을 때? 어. 아니. 진짜. 내가 타이밍을 잘못 맞췄어. 아니야. 두 말이네. 나도 말래 어떻게든 던져. 아빠 풀어줄게. 쫄았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나 봐. 이야, 갈치 낚시가 재밌네. 재밌는 게 아니고 손맛이. 손맛이 재밌는 거죠, 뭐. 그런가? 그럼. 응. 어. 그 안에 입질 받을 거야. 아침에 어, 출발하면 안한 돼. 응. 돼. 나한 이제 아빠한테도 입질않는다 아빠 만약에 아빠 잡히면 나 주면 안돼? 뭘? 아빠 잡히면 나 기다려 다 기다려 끝까지 기다려 이쪽으로 와 끝까지 기다려? 응, 응. 당기지 말고 지금 여기 본거야? 응기다려 송태야 니 네, 네 것도 왔다 니네 것도 어 니것도 왔어 니도 왔어 니 것도 왔어, 네 왔어. 네 왔어. 진짜? 살살살살 살살. 끝까지 봐진짜 간다 흘러간다 풀어줘 풀어줘 어 풀어줘 풀어줘 베일 풀어줘 지금 니가 꽤고 간다 당겨봐 이제 안돼 응 어, 살살 살살 살살 감아봐. 응. 살살 감아봐. 감아. 살살. 감아. 채. 그렇지. 감아, 감아, 감아. 아! 아왜좀 물까? 응? 맛있다. 왜뭐 어. 짜식이 <웃음> 먹다 말았어. 다시 한번 해봐. <웃음> 둘다 왔었는데. 아. 해 보니까요 한방한 방을 노리는 낚시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꾸준히 입질이 오는 게 아니고 낱마리 낱마리 정도 땀은 땀은 하다가 한 번쯤 오늘은 끝들 물에서 만족 초날물 그도 입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갈치 많이 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 거의 물 때는 거의 안 타는 어종이다 그러시는데 일단은 물이 차 있을 때가 입지를 받았으니까 뭐 짧은 경우에 그렇게 맡에고할수못 드리겠네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아들 녀석도 아들 녀석이지만 이제 올라가야 될게 문제라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나 나 미치겠다 아들 왔다 왔어 왔어 입지 입지 입지 어마 마무리하면 안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일어서 일어서 앞으로, 어, 당기지 마, 당기지 마. 살짝 당기봐, 살짝만, 살짝만 당기봐, 살짝, 살짝 당기봐, 살짝. 살살, 살살, 살살, 살살. 가만히 이제 가마 이제 가마, 가마, 가마, 가마, 가마, 가마, 가마. 놓치면 안 된다. <웃음> 잡았어, <웃음> 잡았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가자, 아, 가자. 저 가자, 가자. <웃음> 5 시가 넘었어, 임마. 오손손손손 이건 손. 근데 좀 푸시야 이거 좀 작아 푸치보다는 조금 크다 어? 충분히 먹을 수 있어 아유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웃음> 자 <웃음> 수고했어 <웃음> 어 너도 징하다 이 짜샤 자기야 먹을만 치면 잡았다